자 저번시간에 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레노입니다자 저번 시간엔 저희가 좀 내실을 다듬었죠 그 에러가 날 만한 구간이라던가 아니면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다듬었는데 자 그런 관계로 좀 효과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빵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빵은 좀 조치를 해야 될것 같고 자 치즈 어... 약간 늘어났죠. 우유는 약간 어, 좀 개선이 필요하긴 한데 이건 둘다좀 지켜봅시다. 자이 와중에 지금 빵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왜냐? 평민들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그 대해서 좀 개선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자원을 한번 볼게요. 지금 미리 14개밖에 안 남았고 그 다음에 윙? 어, 잠깐만요. 미리 상당히 부족하네요. 이건 어찌된 영문일까요? 일단 저장고를 한번 봅시다. 일단 미리 부족한 게 맞아요. 그러면, 음, 농장을 좀 만들어야겠죠.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일단 밀농장 한번 만들어볼게요. 여기는 저희가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다 지을 수 있겠는데 아 그래도 안 이쁘네요. 뭐 그래도 감안을 해야겠죠. 자 이쪽은 못 짓고 여기다가 짓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자그 전에 체크를 합시다. 예하고예하고아 그래요. 자 이쪽에다가 밀농장을 하나 더 지을게요. 일단 하나만 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여기다가 하나 더 만들까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두개 정도 이렇게 건설을 합시다 그리고 자 옷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좋은 징조고요 자, 이거 보시면 우유하고 치즈가 동시 동시 증가하는 것 같죠? 그쵸? 음, 별일 없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신경 써야 될게 이제 유지비에요 유지비가 조금 올랐고 수입이 좀 늘어났죠. 자 이것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맥주가 가득 찼네요. 자 맥주 보관한 데가 있습니까? 이거 좀 확인해 볼게요. 맥주 <웃음> 여기에다 저장을 하나요? <웃음> 맥주 저장하는 거 어디 갔나? 이거 좀 확인해 봐야겠네요. 자음 맥주는 그래요 여기다 저장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맥주 맥주 어 이렇게 하고 제 생각에는 여기도 밀을 쓰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어 이러면 밀 생산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좀 완성이 되면 좀 확인을 해봅시다 그리고 아 여기 또좀 벌목을 시키려고 했는데 자리가.. 자리가 안나오죠. 일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에도 열매가 있고 이쪽에도 열매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다 확장해도 될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좀 제가 너무 급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일단 좀 내비둘 예정이에요. 여기는 지금 작업하기 시작했죠? 아니야 여기를 좀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쪽을 좀만 더 확장을 합시다 자, 이렇게만 할게요 됐어요 자 그리고 벌목을 합시다 자 이쪽 중요하죠 벌목을 좀 시키면 이쪽도 농장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특사가 와있습니다 사실 특사는 이제 더 이상 마주할 필요가 없어요 마아할 필요가 없는데 일단 그래도 예의상 한번 만나줄게요. 자 그래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열매? 그래 열매 많다. 자 일단 왕을 도울게요. 보더킹 호잇! 좋아요. 마이로드 음 딱히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내비둘게요. 얘는 이제 더이상 할수 있는게 없어요 자 이렇게 놓고 음.. 여기는 두명이서 다 커버가 가능한 곳인 것 같고 이쪽은 별일이 없는 것 같고 자 무직자 몇명인지 한번 볼게요 자.. 직업.. 상태로.. 확인하면 헉! 아이고 자 이거 논탱이 후리지 않게 좀 일을 지정시켜야 될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여기 작업하다가 마무리를, 마무리를 못 지은 게 있죠? 이 아이입니다. 여기 있는 것좀 빠르게 이쪽에다 저장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3이나 쌓여있죠?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시다. 자 이렇게 놓고 또 해야될게 뭐가있지? 224 곱하기 5 정도 하면 한 1100개가 있으면 되는데 어 지금은 1300개 넘었으니까 별 걱정 안해도 될것 같고요 지금 음.. 빵이.. 빵이 걱정이네요 미리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건 미리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 미리 생산되면 그 밀가루가 좀 많아질 거예요. 근데 밀가루가 점점 늘어나고 빵이 그증가하지 않는다면 이건 또 빵집을 늘려야 될 수도 있어요. 생산 라인을 좀 계속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꾸준하게 잘 늘어나고 있고 보기 좋고요. 아어이 색깔도 마음에 드네요. 그래요. 흑색보다는 훨씬 낫네. 그동안 여기도 좀 벌목을 시켜줬으면 좋겠나? 벌목 다 했구나. 자, 좀만 더 이렇게 좀 작업을 시켜볼게요. 일단은 벌목군들을 좀 여러 명 고용을 할게요. 지금 급하니까 일단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6명이면 음, 처리하는 게좀 빨라질 거예요. 일단 아이고 뒤에 또 구입을 안했 아그땅 구입을 안했죠 이쪽 먼저 정리를 합시다 자 이렇게 할게요 됐어요 언젠간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어 수입비용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건 좀기분 탓이긴 한데 뭐 반대로 그 위지 건물들이 늘어나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건 좀 감안해야 될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 자농노로 승격시키고 자 평민 중에 새로운 사람들 무직자가 상당히 많네요. 이건 좀 지켜볼게요. 일단 뒤쪽에 아 이게 좀 완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이걸로 만족을 해야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완료. 아니면 채집꾼들도 좀 진급을 시켜도 될것 같긴 한데 자, 소몰리꾼 이런 애들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저 운반꾼하고 채집꾼은 좀 나중에 좀 고려를 할게요. 건설 작업자도 나중에 하기로 했고 나무꾼도 나중에 하기로 했고 음, 그래요. 일단 이렇게 끝! 별일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가 빠른 속도로 그 생산이 될 거예요. 아마 그럴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쪽에서 재련을 하는데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빨리 금광석을 좀 캐고 싶어요. 자 이것도 좀 사람들 고용할게요. 나한 명만 고용합시다. 어허 지금 무직자가 많아가지고 아무도 방문할 생각을 안하네요. 머리 아프죠? 차근차근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남아 돌면 그때 그 목재 요새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완성이 됐죠? 일단 열매만 보관시키고 가용인력 한 명만 이렇게 배치를 합시다. 행복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음! 잠깐만요. 갑자기 290에서 250까지 떨어졌는데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거 물건 옮기느라 그럴 수도 있어요. 다시 올라가는 것 같고 에이 모르겠다. 기다릴게요. 자그 동안 먹을 게또 부족해 지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그건 아닌 것 같죠. 다시 회복했네요. 자 여기도 좀 완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가 건설 인부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좀 느린 게 없지 않아 있죠. 이거는 좀 사람 배치를 하긴, 해, 하긴 해야 돼요. 하, 이것도 위치에 이제 영향을 받는 것 같아서 그 이런 건설 작업자의 공방을 좀 옮겨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석탄 열심히 만들고 있고 철도 철몇 명석해니 지금 아 이제 철은 좀 생산량을 늘릴게요. 늘려도 될것 같아요. 늘려도 될것 같고 그리고 어 수정해서 자 포트를 하나 더 늘리겠습니다. 늘려도 될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지금 나무들이 많이 생, 그, 생성이 됐고 스커만 만드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좀 지켜볼게요. 그리고 음, 이쪽은 만약에 대비해서 나무를 좀 저장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러는 게 맞겠죠. 저기도 창고를 하나 좀 만들게요. 자 이렇게 창고를 만듭시다. 나무를 저장시킬 창고예요. 호잇! 이렇게 놓고 이쪽도 나중을 대비해서 창고를 하나 더 만들게요. 창고 그래 이 아이 아이 아이 아니에요. 창고 자이 아이죠. 이거 좀 띄어서 짓고요. 한 이렇게 질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하고 숫쟁이 고용합시다. 어 갑자기 또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모였지? 아 어, 수입이 늘어났네요. 보기 좋네요. 이쪽도 빠르게 교회를 만들어주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음 교회를 좀 영양도를 여기다가 여기다 짓을까? 여기다 짓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아니면 이쪽에다 짓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자이 와중에 그 아이고. 자, 경, 경작지 지정을 할게요. 일단은 여기는 아, 아, 자리가 너무 안 좋아요. 자리가 너무 안 좋죠? 일단 두 명만 고용할게요. 그리고 이거 좀 걷어냅시다. 나. 머리 아프네. 아, 이건 좀나 나중에 생각을 할게요. 2명 가지고 될것 같고 여기도 3명은 음 3명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좀 나중에 테스트를 해볼텐데 왜냐면 이 벼가 자란 시기가 있고 그 수확한 시기가 있는데 아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맥주가 보관되기 시작했고 그러면 자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이쪽에다가 제가 주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주점이 고급 건물이기 때문에 자, 석재로 건설할게요. 석재 확장부 비트 로케이션 오케이. 자, 이 아이를 어떤 식으로 지으면 좋을까? 이걸 좀 넓게 짓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구를 당연히 만들어 줘야겠죠? 자 이렇게 하고 굴뚝 하나 붙여주고 왜안 붙니? 자 그리고 얘 크기를 올립시다. 호잇 아, 이런 식으로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리 석재부 채광창 막 기타적인 게 있는데 저제 기억으로는 요리를 할수 있는 그 뭐였죠? 키친이라는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요, 주방 있죠. 이거는, 어, 지금 할수 없으니까. 일단. 그럼 맥주만 팝시다. 채광창 좀 이쁘게 달고. 자, 이렇게 하고. 일단 여기까지만 지을게요. 이것도 이쁜 것 같은데 좀 키워볼까? 어 그래요 이거 나쁘지 않네요 자 일단 이렇게 지어볼게요자 그리고 얘를 회전을 시켜서 여기다 지을까요? 음 그래 일단 이런 식으로 지어볼게요좀 여러 군데 음 이렇게 좀 열거해서 지을건데 별일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다 짓겠습니다 그리고 비스터로케이션은 여기로 할게요 호잇 건설 시작 그리고 술을 판매합시다 돈을 벌어야지 물론 유지비는 상당히 많이 나올거예요 그건 알고있어요 자 여기는 경작지가 상당히 좋죠 자 일단 두명만 고용할게요 이렇게 합시다 그러고 난 후에 음... 제 생각엔 말이죠. 밀만 저장하는 그런 창고를 여기 뒤에다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그래도 되겠죠? 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쪽 뒤에다가는 그 옷가게에 관련된 걸지으면 되긴 한데 음... 아니면... 여기다가 여기다 짓을까요? 그래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에도 미리 필요하기 때문에 어, 이런 건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자, 이쪽에다 하나 짓겠습니다. 그래요. 그 창고는 이렇게 저장할 종류가 많으면 두 명이면 될것 같아요. 자, 프로모션. 프로모션 타임이 었죠농노모두 승격. 자, 자, 여기서 농부는 승격하고 광부 있죠? 광부도 승격하고 또 누가... 누가 돼야 되지? 숫쟁이 소머리꾼 광부 광부 그래요 일단 이 정도만 해도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처리 이제 점점 끊기기 시작했어요 좀 고민이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든 될 겁니다 자 아이론 디퍼짓 완성이 됐고요 자 사람을 배치할게요 호잇 그래 이제부터 철이 어, 기아급수적으로 많이 생산이 되고 저희는 이제 도구로부터 고통받을 일은 없어질 거예요 그럴 거라 생각이 돼요 자이 와중에 지금 의류가 점점 부족해지기 시작한대 체크해야겠죠 와우 양모는 많네요 옷감도 많고요 그러면 답은 뭐다? 음, 재단사의 작업장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주면 된다 자 일단 이쪽에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자 이쪽에도 하나 만들고 그고 만약에 대비해서 그 이쪽 사이에 자리가 남아 있잖아요. 여기다가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으면 딱히 문제는 없겠죠. 지금 거리가 그 건물 간 거리가 괜찮아요. 호잇! 일단 이렇게 할게요. 여기는 누가 사니?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왔죠. 음 그래 여기도 증축하기 시작했는데 어 너네들 또길 막혀가지고 나오지 못한다고 이야기 나오면 내가 머리 아플 것 같아. 자 어때요? 메시지 안 뜨고 있죠? 행복합니다. 야 진짜 맞아 개축을 하다니 좋네요. 그러면 여기에 그래 이쪽은 사실 시장에 관련된 사람들이 고통받을 일은 없을 것 같고 이제 여기만 좀 잘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땅이 넓어졌죠? 이거 좀만 기다려봅시다. 이렇게 하고 거주지도 자 시간 될때 좀만 더 늘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음, 뭐 아시겠지만 꽃단장 좀 해줄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나무 같은 경우도 좀 살짝살짝 살짝 지어줄게요. 좀 있어 보여야 되죠. 그래요. 좋네요. 음 아, 여기다 장식을 나중에 달겠습니다. 달면 괜찮을 것 같고 이제 이쪽도 교회 때문에 고통받을 일은 없을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해피해질 거예요 나름 잘 성장하고 있죠. 자 벌써 230명 이제 대리석도 좀 많이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대리석이 몇개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긴 할 건데 3개밖에 안 된다고? 말도 안 돼. 어, 그리고 만족을 못하는... 물이 부족하다고? 헉! 그러네요. 여기에 물이 없죠? 야 이런 거는 바로바로 바로 챙겨주는 게 맞습니다. 자, 마을마다 물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물 있죠? 이쪽에는 물이 이제 생겼고 여기도 이제 물이 물이 어디 갔지 있네요 그래요 그리고 어, 여기는 물을 이쪽에 좀 제공을 해주긴 해야 될것 같아요 아유 우유 가득 찼잖아 이거 에이 자 여기다가 우유 저장을 시킬게요 아니면 창고를 좀만 더 만듭시다 자, 이렇게 하고 식료품 창고를 하나만 더 지을게요. 일단은 여기다 지는 게 맞겠네요. 아. 뒤에 성벽이 좀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자, 이런 식으로 지읍시다. 건설 시작 와, 빵이 모자라요 아, 이러면 빵집도 만들어줘야겠죠? 빵 빵빵 빵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다 짓을까요음음 음. 여기에 식량 저장고가 있고 이쪽 주변에다 짓는게 맞는거 같은데 어.. 그런데 이게 너무 붙어있죠? 그래서 솔직히 고민이야그 뒤로 좀 빼야될 것 같아요 뒤에다 빼는게 맞을 것 같죠? 아니면 여기다가 그냥 지워버릴까? 아니에요 여기는 아 너무 안.. 너무 그 공간이 부족해요 여기는 너무 멀고 아 답은 여인데 일단은 그러면 이쪽에다 짓겠습니다 방법이 없네요 호잇 자 그러고 난 후에 그 작업장이 비어있는 것좀 확인을 하고요 재련소 두명 고용하고 광부도 고용하고 시장 점원 어디야? 여기야? 어 이거 아직 사치품 안 파니까 상관없죠 자 여기는 음 그래요 삼이 필요하죠 자 이렇게 고용하고 자 여기는 왜 운반꾼이 없죠? 한명 고용합시다. 잉? 그래 이거 왜안 하고 있었지? 기분 탓이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는 또아 여기도 사람 고용해야 돼요. 자밀 저장을 합시다. 일단 밀 저장을 이쪽에다가 좀 신경을 쓸게요. 그리고 밀가루 남으면 여기다 보관을 시키고요. 음.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재단사 당연히 고용을 해야겠죠 어 여기구나 음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자 음방군 그래요 여기도 배치하고 여기는 나무 위주로 보관을 시킬게요 왜냐 석탄 그래 석탄까지만 이렇게 허용을 할게요 여기는 음, 이쪽도 마찬가지로 금하고 그 석탄하고 원석 없니? 금광석 이렇게 저장을 시킬게요. 아이고 사람이 부족하죠. 이건 좀 나중에 다시 배치를 할게요. 벌써 사람들이 렇게 배치를 했다고? 어, 이해가 안 되죠. 우와 비용이 점점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지금 그 3대 진급시키면 해결될 문제니까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헉! 도주했다고? 아 어, 이건 집배치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자 한번 확인해봅시다. 행복도 아마 그또 불만족스러운 사유 때문에 나간 것같아 이런 애들 있죠. 이거 찾아봅시다. 자넨 누구고? 자 여기서 일하고? 집은 어디야? Why? 음 그러면 이애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빵 문제일 것 같아요. 자빵 문제를 좀 해결해 줄게요. 수정해서 여기다가 식료품 관련된 건물에 하나만 더 지을게요. 여기다 지어야겠다. 너무 멀다고? 음. 그러면 여기밖에 답이 없는데 에 그냥 여기다 지을게요. 합시다. 다른 사람은? 어? 자, 작업장은 여기고 집은 여기잖아. 그러면 이거는 먹는 게 부족한 거예요. 자, 좀만 더 확인합시다. 얘는 좀약간 문제있어요 농로 주제에 빨간색이죠? 아 그럼 집으로 가라고? <웃음> 아이 사람들 안되겠네 자 어찌됐건 계속 사람들은 들어오고 있으니까 별일 없을 겁니다 자 여기도 증축이 되면 이제 빵이라던가 그런 것도 신경을 쓰긴 해야 될 거예요 나중에 이쪽에도 자라면 그... 밀농장이라든가 그런 것도 지을수 있겠죠. 포모션 타임! 자 농로로 다 승급을 시킬게요. 호잇! 자 그리고 무직자가 생겼으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지정이다 하지 않았던 그, 빈자리를 좀 채워줄게요. 자, 목수는 상관없고. 어머, 징세관. 니가 도망갔니? 아, 뭐예요? 왜 도망갔어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는 뭐지? 아, 그래요. 이쪽도 배치하기로 했죠. 자,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체집군. 여기 한명더 고용해야겠죠. 홈농구 이거는 나중에 합시다. 자, 일단 이 정도만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 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 어, 잠깐만. 이거는 좀 해결하고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자, 그의 이름은 누군가? 이 아이죠? 네 집은 어디고? 그러면, 음... 여기에다가는 살 수가 없으니까 얘를 나중에 진급을 시켜주긴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건 좀 확인했다가 좀 처리를 할게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할게요. 그 장시간 동안 봐주시느라 감사하고요. 다음에 뵐게요.